자 오늘은 지금 빗소리는 오늘 회사 회식이 있어가지고 일단 참여를 이따가 부터 하게 되고 이따 중간에 올진 모르겠는데 우리가 드디어 스트리머 좀비 서버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그죠? 오 아. 그래서 아. 일단 오늘 테스트라는 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저희가 지금 서바이버죠? 아피디님 네네 서바이버 왔습니다 노란색이 서바이버고 좀비는 초록색이 될건데요 청색치 h를 한번 좀비로 만들어봐 주실래요? 아니, 안 됐네. <웃음> 아니, 됐어. 아 안됐네? 아직 안됐어 이제 됐어 이제 아, 됐어 어 아, 아, 아, 아, 좀비다! 좀비다! 아, 저도 한번 만들어주세요 저도 챙기... 챙긴건 제가 좀비인데? <웃음> 맞어 챙긴건데 예, 예, 예고비 하시는거예요 지금? 아 아니 아니 워우 아. 인벤토리 창이 아예 다 막혔고 이게 지금 흙이랑 뭐랑 들어갈 수 있죠 손에? 흙이랑 나무만 들수 있습니다. 나무 원목 들어가나요? 네, 원목이랑 판자 이렇게 있네요. 아, 원목이랑 판자. 만약에 제작대를 한다면 제작이 안 돼버리는 뭐 이런 느낌이다. 그래서 양손을 쓸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제가 연비를 이렇게 치면 감염도가 오르나요? 오올랐어요 0.5% 0.5%나 올라? 그럼 200대 맞으면 아웃? 네. 오오옹 아, 200대 맞으면 아웃. 오올랐어 I'm <웃음> n <웃음> 왜 이렇게 근데 갑자자바보보이이씀하하요요유 <웃음> <웃음> 맞으니까 뭔가 그런 느낌이 p 네 a <웃음> <웃음> 적의 o 침반이라는게 있거든요. 이거 f the captain of the captain of the captain of the captain of the captain of the c 거 p 요 a i n o a p d a 을 마우스로 들고 captain 음? of 아, 이렇게 해서 넣어버리라고. 음, 네네. 어? 나침반으로 가리킨다. 나를? 어, 어. 이게 누구든간에 가르켜. 오. 어. <웃음> 나침반 이거 지금 실시간이 아니고 그스티머가 있었던 자리를 딱 표시해 준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네. 밸런스가 이게 안 맞거든요? 그래서 발광 효과를 추가하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서 멀리 있으면은 어쨌든 나침반으로 방향만 잡고 가까이 가면 발광으로 보이게끔 오늘 사실 중요한 거는 렉테스트예요 사실은 이제 진짜 100명 아 서버를 우리가 운영을 할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맞아. 걱정이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은 아, 그쵸, 그쵸.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H랑 저만 서바이버로 다시 아 네네 네. 배고파... 아 근데 궁금한 게 그러면은 좀비들은 배고픈 건 어떻게 하나요? 안 달아요 뭘안 먹어도 아... 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오로지 흙만 파도 되고 파괴만 일삼으면 돼 아... 그니까 러 좀비들의 습성은 이런 거야 흙을 파내가면서 사람들의 냄새를 맡아 그 다음에 그 냄새가 딱 감지가 되면은 사람을 쫓아오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어 어, 사람을 가, 쫓아와가지고 같이 좀비로 만드는 바이러스네 뜯어먹는 어아 그러면서 이제 좀 밸런스를 보고 저희가 어좀 안되겠는데 좀비에 너무 불리한데 뭐 흙이랑 나무만 들수 있는 건좀 너무 불리한가 싶으면은 뭐 나무칼 허용해준다든지뭐 이런 것도 할수 있죠 일단은 이런 상황에 1번, 징징되지 않을 사람. <웃음> <웃음> 뭐 좀비가 뭐 불리해요. 징징징. 뭐 징징되지 않을 사람. 1번. 그 다음에 2번, 계약 후에도 참여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아마 이 컨텐츠 시작이 계약이 조금 맞물릴 거예요. 아마 하다 보면. 어, 그래서 계약한 후에도 참여 시간상 문제가 없는 사람. 그 다음에 방풀. 음. 방풀에서 방플. 이제 케빈님만 따라댕긴다거나. 음. 다른 스트리머들만 따라 댕긴다거나 근데 그런 거는 솔직히 어쩔 수 없는데 이거 f3번 혹시 눌러보실래요? 어안 나오는구나 네 좌표가 나오지 않습니다 와예 네, 방풀을 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우리도 지금은 디스코드를 하고 있지만 본 게임에 들어가면 지역 음성 채팅이 돼요 채팅도 우리 팀 채팅이에요 서바이버 채팅이야 좀비한테 우리가 채팅치는 건안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나 혼자 여기에 떨어져 있다고 봐봐 목소리 안 들려 어나 바닷가야 주변에 뭐뭐가 보여 뭐 이런 식으로 치는 거지 나 있는 쪽 어디 쪽 같은데 이쪽으로 오면 빨간색 기둥 세워둘게 뭐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제 해보면서 어 <웃음> 아, 저희가 북쪽이다 아 그럴 수 있겠다 해보면서 <웃음> 아그렇지 태양보면서 아, 태양 아 그리고 <웃음> 침대는 어떻게 됐나요 하피디 그러고 보니까 이게 서바이버가 죽으면은 예 랜덤 텔포가 됩니다 그니까 러 랜덤하게 아무 데서나 태어나는 거죠? 네 침대 무시하고 랜덤 텔포와 <웃음> 어... <웃음> 근데 빡센데? 내가 침대에 만약에 스폰 포인트 해둬서 나침반을 따로 만들었어 랜덤 텔포 된 다음에 네, 그러면 네. 찾아갈 수는 있죠. 네, 찾아갈 수는 있고 음. 그리고 기본적으로 죽으면은 죽은 자리를 알려주는 나침반이 생깁니다. 아, 죽은 자리 알려주는 오 나침반 생겨. 오 네네. 어, 나쁘지 않네 그거는. 근데 예를 들어서 좀비들이 뭐 상자 부숴놓고 뭐막 그래놓으면 답이 없는 거네. 그렇죠. <웃음> 지옥은 어때요, 지옥 쪽은? 보더 같은 거. 일반 월드는 마이너스 5천부터 플러스 5천이고. 지옥은 그보다 8배 작게 되어있습니다. 마이너스 625부터 플러스 625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오오케이 오, 알겠습니다. 오천 곱하기 오천 사이즈의 지형에서 이루어지는 좀비 서바이벌이고요. 왜요? 난 집이 한네개 정도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웃음> 오히려 좋을 수도 있는 게 내가 죽었다 태어났는데 연비 흔적이 있어 그거 도대로 <웃음> 살아가던 거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니, 다른 사람이 지어둔 집을 발견할 수 있지 그 가능성 충분히 맞지? 있지 어, 어, 어, 어. 그래서 많이 돌아다니면서 많이 짓고 다니면 좋아 오히려 그리고 좀비한테 파괴당하지 않을 집을 만들려면 이제 막 흑요석 같은 걸로 만들어야지 와 어, <웃음> 왜냐면은 탈출 티켓이란 시스템이 있거든요 탈출 티켓을 만든 사람만 이 지구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컨셉이 있는데 그거의 재료를 아직 정하지 않았거든요, 저희가. 와... 음, 어, 그래서 그게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농사를 지어야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농사를 짓는 시간도 되게 맘조리면서 짓게 되겠지. 어, 아, 그치. 지금 좀비가 와서 다 진짜. 부숴버릴 수도 있으니까. 음. <웃음> 아, 근데 그 발광 효과를 자기도 볼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갑자기 나한테 띵 생겨, 뭔가. <웃음> 갑자기 오씨. 발광이 딱 되는 거야. <웃음> 그러면 도망쳐야 돼, 그냥 집에서. 멀어져야 돼. <웃음> 아, 개무섭다. 어, 재밌을 것 같아. 경고 1번. 아마존 서버라서 디도스 같은 허튼 짓 했다간 진짜 집안이 날아갑니다. 여러분들. <웃음> 기둥불이 뽑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집안이 넘어갑니다. 그냥 아마존 게 돼요. 트롤은 아마 제생각엔 어차피 못할 겁니다.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아이템을 아예 못 들게 해놨기 때문에... 아마 어차피 못할 거라 생각은 하고 그 다음에 특정인만 따라다닐 생각으로 참여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아이디가 너무 자주 보인다거나 뭐 맨날 나만 쫓아다니는 것 같다 이런거 스트리머 분들한테 이제 신고 들어온다 이러면은 시참 영구적으로 못하십니다 조건은 1193 자바버전 이용자면은 그냥 가능하고요 계약 후에도 참여할 수 있는 사람 일주일에 한 번이며 오후 9시 반 부터 12시 혹은 1시 까지 입니다 마카 아이디랑 디코 닉네임만 받으면 되지 뭐 나이? 어. 신분증 나이, 사진도 아니야. 찍어주시고요 계좌번호랑 <웃음> 어, 건강검진 진단서 이런것도 음, 좀떼주시구 보건소 가가지고 그거 떼오시고요 아. 결핵검사 이제 매독검사 한번 다 해보시고 네 MBTI <웃음> 검사도 한번 해주시고요 성병검사는 <웃음> 왜 하는건가요? 성병검사요 그게? 매독 독 아니야 그냥? <웃음> <웃음> 뭐 식중독 이런 걸로 생각한 거야? 이즈니 잔스테포이즈? 야! 약간 매우 무서운 독일 수 있잖아. 오막 들어온다. 막 들어온다. 음, 여러분 일단 몇 명이 채워지는지부터 좀 봅시다. 이거 배열 바뀌는 거 봐. 일단 여기 계신 분들 다 점프점프 한번 해보실래요? 점프점프 네, 점프점프 점핑 우다다다다 네, 점핑, 아 부드러워 네, 부드러워, 네, 아, 부드러워. 네. 귀여워 <웃음> <웃음> 연주하는 것 같아 그러면은 지금 인원수가 한 줄에 어디보자 일곱 명이고 다섯 줄에 열 줄에 거기에 두 줄이 더 있어 좀비가 84마리 생존자가 1 6마 음. 생존자가 16마리래 어, 생존자가 16명일 때딱 100명이 채워지는 수거든요. 그러면 렉 테스트가 중요한 거니까 한번 뛰어봅시다. 일단 이쪽으로 다 뛰어봐. 나 있는 쪽으로. 다 뛰어와봐. 케빈님, 따라가! 피리보다 사다이다! 와! 피리가 보이고 있다! 와, 미친! 야, 이거 맞냐? 우와, 야, 오. 이거 렉안 걸린다. 오, 잠깐만다 야 일단 돌아가 보자. 지금까지는 렉안 걸린다. 일단 돌아가 봅시다. 일단 돌아가 봅시다. 다시 돌아가 봅시다. 와, 야 부드러운데? 중간 중간에 끊기는 사람들은 약간 개인 렉 같은데. 개인 컴퓨터 음 사양 같은데. 어. 어. 야, 얘들아 이거 봐 봐. 야, 이 사람 봐. 리얼 좀비 왔어. 와. 뭐야? 야, 리얼이야. 아니, 니네가 뭐이하는게 아니라 얘들아, 얘들아. 와! 우 와. 날랐다. 날랐다. 와, 와우, 와우. 와우. 야, 야, 근데, 싸워, 싸워, 싸워, 이거, 싸워, 좋아. 싸워. 이거 좋아. 이거 좋아. 이거 렉 테스트 돼. 이거 렉 렉테, 테스트 돼, 이거. 너네끼리 싸워. 너네끼리 싸워. 와, 대박. 야, 근데 렉이 안 걸려. 오, 그러게. 오. 많이 야, 얘들아, 이제 그만. 다시 해주세요. 어, 이제 그만. 그 와중에 얘 살아남은 거 봐. 음? <웃음> 그 와중에 얘 살아남았네. 어, 레전드네. 스킨이 인상적이어서 진짜 좀비 같아가지고 아 재밌다 재밌다 야 근데 너네들의 폭력성을 잘 봤다 어그 폭력성을 마음껏 펼쳐주길 바래 잠깐만 너네 바다만 보고 있어 우리 쪽만 보고 있어 우리가 너네 뒤로 갈게 알겠지 우리가 어디로 흩어지는지 보이면 안 되잖아 어 모의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뒤쪽으로 뒤쪽으로